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현아입니다 오늘은 안양 1번가 오징어 보쌈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가 어, 예전에는 많이 매웠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약하게 매운맛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매운맛으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동해 오징어 보스장 전문점. 저와 함께 같이 맛보러 가실까요? 오늘은 오징어 보쌈 예전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아주 매콤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섞어찌기는 너무 뜨거워서 제가 못 들겠고 자 한번 이렇게 조금씩 재단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 한번더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맛있겠어. 음! 음! 아, 맛있게 매워. 와우! 됐어. 이 정도면 자르면 될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동치미. 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음. 아뜨겁뜨아 <웃음> 아,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 몇개 넣었더니 조금씩 매워지고 있어요. 와우, 와, 와, 와, 와, 와. 음.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매울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막 매운 것도 아니고 맛있게 매운맛이에요 맛있게 오. 응. 음? 야, 여기 무채가 진짜 맛있어요. 와. 와. 와. 나 죄송한데 안경을 벗고 할게요. 와, 땀이 많이 나네. 와. 아 역시. 옛날 그대로만 진짜 엄청 매울때 먹었던 맛이 진짜 아주 살아있어요 여기 와음 아. 진짜 맛있다. 아. 음 밥은 이제 비벼먹으려고 이거 달래고있어요 양푼 또공기밥도 하나 더 추가 자 이렇게 넣어서 아다때려넣 때려넣어, 때려넣어. 와, 이거, 씨. 너무 무식하게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와. 야, 이거 엄청 맵겠는데? 야, 이거 먹고 쓰러지겠어, 이거. 일단, 콩나물 좀 더. 어. 오, 맛있겠다. 야. 음? 맛있어, 맛있어. 와. 야, 비벼 먹어도 맛있어. 와. 음! 와. 됐다. 그리고 드시다가 부족하시면 옆에 보면 반찬 더 추가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 가셔가지고 갖고 오시면 돼요. 와. 야, 씨. 야. 야. 해초? 야. 응? 음. 음! 야, 서거찌개에도 오징어 들어있어요, 오징어. 다아 너무 맵다, 너무 매 좋아요 알림 설정